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사발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위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0 가단 123379 도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사건 제1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1조 또는 이사건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에서 정한 계약전 알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상 고지의무 또는 약관상 계약전 알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지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이륜 자동차의 범위를 정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는 점, 보험계약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토바이는 문헌상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를 이륜 자동차로 인식하여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파악할 여지가 충분한 점, 자동차의 바퀴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보험 계약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바퀴가 4개인 사륜 오토바이와 바퀴가 2개인 이륜 오토바이의 위험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망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륜 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여서 이륜 자동차보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사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질문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원고는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 사항에 3륜 이상인 오토바이도 포함한다 등을 부과함으로써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던 점 이와 달리 사륜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보험자는 앞으로도 그 질문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재할수록 더큰 이익을 얻게 되고, 보험 계약자에게는 불칙의 손해를 볼 여지가 큰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륜 오토바이는 이 사건 질문지에 오토바이 572만 포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제1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륜 오토바이는 물론 어떠한 차량도 소유하지 않았던 점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사륜 오토바이를 동기계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제12 계약 체결 당시 계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이란 외에 다른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사륜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일을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